부산에 있는 한 시장 골목인데요. 한 남성이 수상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핍니다. 그리고 순식간에 지갑을 빼가는데요. 과연 이 남성은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죠. 녹색 타이즈를 입은 사람들이 미국 지하철에 나타났습니다. 단순 퍼포먼스일까 싶었는데 갑자기 승객들을 폭행하기 시작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엄마의 쉬고. 무릎이 달려.